구독이들 안녕 우리에게 익숙한 TV 프로그램 제목과 연예인들의 이름에 지식재산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 지식재산권리. 그거 혹시 음. 그 저작권. 저작권도 지식재산권리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맞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그게 이름에기 있다고요? 아, 그럼요. 음. 이게 언뜻 들으면 되게 생일소환 얘기로 들리는데, 음. 이 유명세를 탄 연예인 이름이나 TV 프로그램 제목에 상표로서의 음.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지. 어, 이런 상표나 저작권 같은 게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하지만 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한데요. 이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작은 소유권을 가지고 작고 크게 법정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 맞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음. 연예계에 관련된 상표권 전쟁 어떤 크고 작은 분쟁이 있어야지 저희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탕탕탕 소녀시대 상표는 소녀시대만 사용해야 한다. 지난 2015년 10월경 걸그룹 소녀시대의 이름을 딴 상표는 소녀시대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소녀시대라는 명칭이 특정 상표를 넘어 저명한 상표로 자리를 잡아 다른 사람이 해당 상표에 대해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인데요. 소녀시대란 이름은 명실상부 한류 열풍의 선두주자였죠. 이런 이름을 가진 상표 파워는 과히 대단합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소녀시대가 데뷔하던 2007년 소녀시대란 명칭을 음반과 인쇄물 등에 하나여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SM엔터테인먼트가 소녀시대를 상표 등록 출원한 2007년 7월 4일에서 불과 열흘 정도 뒤인 2007년 7월 16일. 사업가 김모 씨가 의류와 식품, 화장품 등 수백 개의 다양한 물품에 소녀시대를 상표 등록 출원하였던 것입니다. 김모 씨의 상표권 등록 이후 SM엔터테인먼트가 김모 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벌이게 된 것이죠. 1심인 특허 심판원은 SM엔터테인먼트 측에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특허법원은 방송이나 공연 분야가 아니라면 소녀시대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걸그룹 소녀시대나 소녀시대와 관련되었다고 연상하진 않는다고 한 것이죠. 3심 대법원에선 다시 한번 판결이 뒤집히는데요. 대법원은 걸그룹 소녀시대의 대중적인 저명성을 고려할 때 공연이나 음반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하나 응. 이게 유행어도 상세 등록을 할수 있다는 거너 그거 알아? 어, 상세 등록을? 응. 네 그러면 상세 등록까지 하게 된 연예인들의 유행어와 어록들을 7가지 알아볼까요? 부활의 김태현 씨가 등록한 국민알매 2011년 3월 30일 정식으로 출원하여 현재는 등록 상표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 단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녀시대는 앞서 설명했듯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소녀시대의 이름도 상표로 등록되어있다는 사실. 커밍아웃으로 화제가 된 당당한 탑게이. 홍석천 씨를 지칭하는 별명이자 2014년 8월 25일 홍석천 씨 본인이 탑게이라는 별명으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고 하네요. 아나운서 박지윤 씨도 자신의 별명을 상표로 등록한 케이스입니다. 박지윤 씨는 JTBC의 예능 프로그램 썰전의 예능 심판자 코너에서 김고라 씨와 함께 진행을 맡았었는데요. 여기서 욕망의 아이콘, 무서운 여자라는 캐릭터가 구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두 속성을 적당히 뭉쳐서 생긴 별명이 바로 욕망 아줌마라고 하네요. 개그맨 박영수 선배님 지난 2009년 12월 28일 박명수 흑채라는 별명을 출원하여 등록받았습니다. 칼칼한 하얀 국물라면을 유행시킨 꼬꼬면. 이경규씨는 2011년 상표 등록 출원한 이경규의 꼬꼬면과 꼬꼬면 이외에도 개그맨 이경규의 압구정김밥 등 모두 10건의 상표를 등록 출원한 이력이 있습니다. 어느한 중국어로 양꼬치엔 찡따오를 외치며 인기를 끌었던 배우 정상훈씨. 그는 JTBC 썰전에서 양꼬치엔 찡따오 상표권 등록에 대한 배경과 이유를 밝혔는데요. 비슷한 상표인 양꼬치엔 쪼따오 닭꼬치엔 찡따오, 양따 등 여러 가지 출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예계 관련된 상표권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연예인의 이름 상표를 가장 할... 출원하는 곳이 바로 아이돌을 보유하고 있는 음. 어, 엔터테인먼트죠. 그데그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곳은 SM 엔터테인먼트 무려 1,600여 건의 아. 어, 상표 상표 등록 출원을 했는데 그 중에 1,000여 건이 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그건 욕심이야, 욕심. 하나 아, 두 개도 아니고 몇 잔? SM이 잘해. 죄송합니다. <웃음> 아 그래도 저는 새 소시 많은 유행을 히트시킨 개그맨 선배님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나도나도 나도. 그래서 오늘은 관련 법규에 관한 전문가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아 진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되게 법에 대해서 막 말씀 되게 잘하시게 생겼네요 <웃음> 완전 네이버 지식인 같아요 <웃음>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완전 좋아 네 안녕하세요 특허정보지흥센터상표디자인팀 선임연구원 신정민이라고 합니다 습니다 <붙이크> <붙이크> 저작권자의 용어가 너무너무 많으면 인정이 그렇죠, 네. 너무 헷갈려요 <웃음> 저작권,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건다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건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지식재산권이 이제 저작권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낸 창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주는 권리인데요 이런 저작권의 특징은 창작한 도시에 바로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음, 그러면 TV 프로그램에 그 제목이나 연예인들의 명칭, 유행어 그런 것들을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런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요. 저작권으로는 인정받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청에 상표 등록 수론을 해서 등록을 받게 된다면 상표로서의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상표권은 등록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그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저작권이랑은 조금 다른 거가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권, 네. 디자인권, 상표권 같은 이러한 권리들은요. 특허청에서 심사 가능을 거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요.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저작권과는 차이가 있겠죠. 음. 이들을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데요. 일정 기간만 독점권을 주어서 발명 의혹과 창작의 의지를 고치시키고 실제로는 산업과 인류에, 인류에 기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들입니다 그러나 특허청에 등록받을 수 있는 산업재산권 중에 그 상표권만은 그 상표 사용자의 엄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좀 특이한 경우라고 할수 있죠 역시 많은 소속사들이 연예인 명칭의 상표권으로 확보하고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명 연예인 그룹 명칭이 소속사 명의로 출연이 된다면요 소속사는 정당한 출원인이 아닌 타인임으로 거절 사유가 되는데요 왜냐면 연예인과 소속사는 다른 주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우 보통 연예인의 허락을 받게 되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는 권리를 소속사가 가진다는 계약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이, 많이 있겠죠. 계약 관계에 의해서 전속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연예인의 명칭에 대한 상표 권리를 해당 연예인이 양도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다소조항이 있다면 연예인 명칭에 대한 상표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저작권에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보면서 음. 정말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그때까지 고독이들 즐겁하면서 어, 아, 기대하십시오. 아, 기대하십시오.